소중한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깜냥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라이딩을 나왔습니다 <웃음> 오늘은 북미 도계에 있는 전망대 카페 카페 360이라는 곳에 가볼 건데요 지나다니면서 꼭 가봐야지 했는데 오늘에서야 가게 되었네요 추위를 대비해서 오늘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옷을 여러 겹 많이 껴 입었고요 발을 도끼까지 착용했습니다 <웃음> 덕분에 추위는 좀 덜하네요 감냥은 지난번 지퍼 사건 때문에 오늘은 완전 무장을 했다 상체에만 여섯 겹을 입고 있어서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지 편집하면서 영상에는 계속 배를 감추고 있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토바이 장비들이 많이 없어요 이 헬멧도 1월 생일날 받은 선물이었고요. <웃음> 1년간 아주 잘 썼네요. 돌아오는 생일에 또 헬멧을 하나 추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헬멧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독자님들께서 추천 좀 해주세요. 1년 동안 같은 헬멧이지만 깜냥이는 헬멧 내피는 빨아서 쓰는 여자 라이더다. 바이크를 한 2주 나못 탔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너무 즐가워요 잠깐 음악 한곡 듣고 가실게요 <목소리> Wish that you could turn the heart off 어, 헬멧 안어으로 찬바람을 숨을 숨을 들어오는데 이거 뭐지 감량아 그건 찬바람이잖아 찬바람이 입술을 강타하고 있어요 <웃음> 맞는 구멍이 있었나 1년 동안 사용한 헬멧인데도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른다. 도착해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 지금 가는 전망대가 이름은 전망대지만 <웃음> 시골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아담한 전망대랍니다. 예, 도착을 했고요. 저기 보이는 저기가 그게 전망대네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도계전망대에요 <웃음> 도계 마을로 들어갔구요 전망대는 어디로 가냐? 아 여기다 도착을 했습니다 돌아서 왔지만 주차장이 여기인 것 같아요. 와우. 전망 좋은 위치에 자리가있었으 좋네요. 깜냥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긴다. 내가 거꾸로 왔나? 입구가 여기가 있네네 아, 저쪽으로 오면 바로였는데 한참 돌아서 왔네요 제가 <웃음> 11시부터 1모드 <일모르> 30분까지 마치는 <웃음> 시간이 재밌게 되었네요 여기가 4층 전망대가 있어요 바로 카페네요. 와우! <웃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강주가, 이쪽이 강주인데? 와우! 잘했나? 또 많네요. 와우, 강이 얼었나 보다. <웃음> 어, 저는 12월 31일 해마다 어, 한해 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고 해넘이를 보러 가거든요. 어, 저만의 해넘이 명소가 있답니다. 오늘 저녁 해넘이를 보고 사진 찍어서 같이 공유 드릴게요. 바쁘게 해넘이를 보러 갔지만 조금 늦어버린 깜냥.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아, 2022년도 <웃음> 여러분이 함께 계셔서 너무 행복한 한 해였고요 2022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 한 해였고요 어,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